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규입니다 이제부터는 채권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물론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방송하는 날짜는 2022년 12월 23일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먼저, 채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사서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자, 채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 드는 거 있죠? 다 채권의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근데 1년짜리 예금에 가입합니다. 1년 뒤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는 것이 채권이죠.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약정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주죠. 물론 이때 이자는 만기 때줄 수도 있고 매달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또는 뭐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이제 약정된 대로 지급할 수 있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채권 투자입니다. 만기 보유. 자, 이처럼 만기 보유로 채권을 투자, 즉 채권을 산다고 할때 일반적으로 국채 공채, 또 회사체로 크게 나누죠. 국공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거니까 안정성이 꽤 높죠. 반대로 회사체는 일반기업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체. 회사채는 등급이 18등급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에서부터 가장 낮은 등급, 신용등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체보다는 국공채가 이자가 쌉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또 회사체 가운데서도 등급이 최고 높은 등급, 즉 신용등급이 아주 우량한 기업 회사체일수록 이자는 반대 등급이 낮은 회사체보다는 이자가 많겠죠.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체는 트리플 B라고 하죠. B가 3개 있는 등급 이상을 투자적격회사체. 또 BB 이하부터는 마지막 D까지는 투자비적격회사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채권투자는 첫 번째,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가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만약 내가 채권에 투자했는데 돈이 급, 급하게 필요해요. 즉 1억 원을 채권을 샀는데 그게 국공채든 회사채든 샀는데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때 사고 팔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처럼 말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채권 시장이 있는데 그때는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고 원금을 이익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경제 상황이나 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중간에 팔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될 수도 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채권 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를 뜻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투자 채권 시장에서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채권 투자라고 이해한다. 오늘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왜냐하면 만기 보유는 그냥 은행 예금처럼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약정된 이자 합해서 돌려받는 거니까 꼭 투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때의 한 가지 기준점은 내가 매입하는 매수하는 채권이 안전한 채권인자 즉회사채의 경우에 너무 신용등급이 위험해서 이자는 많지만 혹시 부도 위험성은 없는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투자 자, 그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투자 즉 매매 기준 중간에 매매하는 채권 투자,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수익 또는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주식처럼 손실. 이 같은 채권 투자 수익의 속성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채권 투자를 할때손해볼수 있는 약세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경기 호황, 경제가 좋을 때는요.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좋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존 채권은 경기가 좋아질수록 즉 주식시장에 좋아질수록 약세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올해 2022년처럼 금리가 인상될 때 금리가 계속 올라질 때 높아질 때는 기존에 발행되었던 채권금리보다 최근에 발행된 신규 채권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에 대한 채권시장에서 약세 요인이 된다. 올해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채권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강세요인은 무엇일까? 반대 개념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겠다. 경기가 침체되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채권시장, 즉 채권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채권가격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 금리나 금리가 떨어지면, 먼저 발행했던 채권의 이자가 높죠. 최근에 발행되는 이자가 낮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죠. 당연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강세 요인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채권 투자의 약세 요인과 강세 요인은 바로 주식 투자 수익의 속성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채권 수익에서 약세 요인은 경기 호황 때는 주가, 주식은 강세 요인이죠. 또 채권시장에서 강세 요인인 경기침체는 주식시장에서는 약세 요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올해처럼 급격하게 빨리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다 약세가 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시차를 상당히 두고 일반적으로 슬로우 스텝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금리 요인보다도 경기가 호황이냐 경기가 침체냐 이 요인으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 투자 수익의 속성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립형 자산이라고 할 때는 주식을 한 50% 채권을 한 50% 가지고 있는 것이 중립형 자산이라고 한다. 그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 수익의 속성과 채권 투자 수익의 속성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제는 채권 투자의 시간이다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잖아요. 2023년에도. 자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채권 수익에서 약세 요인이라고 앞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건데 지금 채권 투자가 괜찮겠다고 조금 어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해하셔야 될 것은 채권금리는 시장금리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는 2023년에도 더 오른다. 자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기준 금리는 2023년에 조금 더 오르겠다. 그런데 이 채권 금리는 기준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라는 거죠. 자, 기준 금리가 높습니까? 시장 금리가 높습니까? 당연히 시장 금리가 높죠. 그죠? 한국만 하더라도 은행 예금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금리는 이미 시장금리다라고 할 때, 채권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의 인상, 내년도 2023년도 인상까지 반영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 금리만큼 올라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채권투자의 시간이다. 즉,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처럼 크게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채권투자 무조건 오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식투자처럼 채권투자도 변동성은 있습니다. 계속 쭉쭉 빵빵 오르거나 계속 쭉쭉 빵빵 내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가 반동하는데. 추세적으로 오른다. 추세적으로 내린다. 이런 흐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이것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즉 변동성은 있는 거죠. 채권에는 최근 며칠 동안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다가 떨어졌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조금 오르다가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듯 하다가 최근 일본 금리 수준의 상승폭을 좀 넓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일본 금리가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네 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달러도 그날 1% 정도 떨어졌고요. 그것이 또 다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때문에 금리가 오르니까, 즉,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 수익률은 떨어진 거죠. 변동성은 있다라는 건데 다만 변동성은 지금까지 보다는 축소, 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금리보다 요즘 경기침체, 경기침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경기침체에 대한 요인이 채권 시장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으나 변동포는 축소되겠고 지금 채권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 가격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시장의 ETF, 20년물 이상, 20년 이상 장기 채권에 대한 ETF, 대표적으로 TLT죠, TLT ETF의 지난 5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 가격대,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 최근에 제일 오른쪽이 가장 최근 어제 날짜 저녁 종가 기준인데 볼까요? 자, 가장 높았던 때가 2020년 4월경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코비드 19 코로나가 막 덮치고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죠. 자, 그때 170달러 고점을 찍었고 자, 그렇다면 그때 고점을 찍었던 요인을 보면 앞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저금리. 경기 침체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졌고 즉 수익률이 높아졌고 또 금리가 저금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올해 93달러까지 제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 제저점을 찍었던 것은 또 정리해보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경기가 호황이었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고금리였죠. 그 다음에 또파운드와 사태 등등 채권사태까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권 ETF의 대표적인 TLT 가격이 93달러로 저점을 찍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미국의 장기채권의 대표적인 TLT ETF 를 그래프를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장기채권에 대한 변동성이 단기채권에 근데 뭐 2, 3년짜리 또는 뭐 10년물보다 20년물, 30년물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변동성적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장기물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20년물 이상의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채권 ETF TLT를 예로 들어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TLT 기준의 고점 170달러와 저점 93달러, 그리고 지금은 한 107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변동폭을 보면 2022년 12월 22일 기준 40%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12월 22일 기준 가격 107달러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서 고점까지 회복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지금부터 한 6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만큼 지난 1년 동안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한국 이태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KB 스타, KIS 국고체 30년물 이태포를 가져왔는데 비슷합니다. 지난 3년 치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면 2021년 지난해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은 경기 침체였고 코로나, 코로나 그 다음에 또 저금리가 지속됐죠.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의 수익성, 속성에서 강세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인데 자, 경기 호황이었고 고금리였고 채권 사때 한국에도 터졌죠. 그래서 저점을 찍었고 지금은 이 채권 가격, 이 채권 가격이 7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정리해 보면요. 2022년 12월 22일 기준에 고점 대비 한 30% 이상 하락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하락한 수준에서 다시 고점까지 상승한다고 치면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미국의 장기물 대표적인 ETF TLT를 보았고 지금 한국의 장기물 대표적인 ETF를 보고 있지만 어떤 채권이든지 특히 장기물은 변동성이 크고 등등을 다 감안할 때 지난 1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주식에 못지않게 컸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움직이게 되면 만약에 상승 추세라고 하면 상당히 또 변동성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할까? 제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하이힐드 채권융 펀드 ETF가 있습니다 하이힐드는 회사채 중심에서 조금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들 분산 투자하는 펀드 또는 ETF인데 회사채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서 쉽게 망하지 않고요 또 수많은 회사체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컨대 만약에 한두 개 회사체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대세의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변동성 측면에서는 하일드가 더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일드 테크는 펀드나 이 대표의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이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 번째 주식형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 주식형 자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죠. 이때는 주식형 자산이 분산한다면 펀드를 찾는다면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가 있고요 ETF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분산해서 섞어 찍게 해놓은 포트폴리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 저희 바인 투자자문 같으면 월배당 매월 배당이 나오는 미국 ETF의 채권 또 배당주 등등으로 분산해 놓은 포트폴리오의 그런 상품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도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액이나 시간을 조금 나누어서 분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윳 돈으로 투자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도 만약에 사고 팔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채권 투자의 시간, 채권 투자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 2 5 3 6 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분에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